안녕하세요. 백수방입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이죠? 제가 진짜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일단 정신적으로 힘든 거, 육체적으로 힘든 거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제가 1년의 공백기를 가지고 이제야 다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힘든 일 겪으면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참 많았고 새로운 소속사 우리 플래티늄 생기고 그리고 우리 플래티늄 가족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다시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많이 힘들었었는데 도와주신 제 지인분들, 제 주변에서도 진짜 용기 많이 주셨고요. 정말 다들 감사하고 그리고 구독 지소안 해주고 이렇게 계속 살아계시는 우리 백구님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잠수를 오래 타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브이로그나 인라인 콘텐츠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들 많이 많이 도전하는 콘텐츠 만들 예정이니까 계속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네 이거를 제가 저번에 집에서 지연이라는 친구가 확인 다시 사놓고 갔는데 솔직히 초코를 안 좋아하거든요 여기 초 칩이 박혀있어 나 뽀뽀 아우 달아 아우 달아.